제 12년 돼 가지고 전기값도 많이 먹고 하여튼 수리 비용도 들고 막 가스 맨날 터지고 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공짜는 너무 좋아. 에어컨 하나 받으려고 지금 구리까지 왔습니다.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면 결혼기념일이에요. 뭘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하게 뭘 크게 뭘 해준 것도 없긴 한데 또 생일 결혼기념일은 꼭 챙겨야 돼요 제꼈다가 벌어지는 그 불상사 아뭘 해야 되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습니다 주아는 어떤 남자가 좋아? 나도 몰라 얼굴이 잘생긴 남자가 좋아? 아니면 잘 놀아주는 남자가 좋은 거 같아? 나도 모르겠다 아 뭐... 곧 결혼기일 기념일인데 받고 싶은 게 뭐야? 없어! 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건데 일단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어 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음.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? 음 실수라니까 <웃음> 남자를 선택을 할때 연애 상대가 아닌 이제 결혼 상대는 어떻게 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어, 얼굴이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능력이 다는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자꾸 뭐 이럴 때만 저를 찾으시는데요 <웃음> 이제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음, 음, 음. 여, 여자잖아요 살면서 음. 평생을 연애를 해본 게이 손가락 안에 들러나 어, 급해서 일단 안 쳤고요 <웃음> 어, 급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 급할 어... 때만 나를 찾아? 아니, <웃음> 어? 살려주세요. 연애가 있고, 결혼이 있어.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뭐몇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. 기준도 있을 거고. 음... 기준 없어. 근데 음... 기준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니까? 몇 번. 번을... 어쨌든 <웃음> 나랑 결혼을 한건 실수였고, <웃음> 결혼 상대를 찾는 건 그때그때 뭐 그때 다르다. 그러니까 결론은. 아, 근데 욕을 아, 아. 되게, 되게 많이 먹어서. <웃음> 영상은 자신감이야. 나는 뭐 얼굴욕부터 시작해서 다 먹었는데 뭐 아직도 살아있잖아. 아니, 난... <웃음> 어쨌든 너가 생각하는 결혼 상대는 누구였어? 어쨌든 나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. <웃음> 실수. 기역이 <용이> 안 나. <웃음> 뭐 코드가 잘 맞아. 음. 어 그리고 좋아하는 게 비슷해.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? 능력은? 능력은 내, 내 능력 바뀐 것 같아 성격이 비슷하고 음.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뭐잘 맞아서 결혼을 하면 좋다 뭐 음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. 자 코드도 맞고 성격도 잘 맞아 음. 이 사람이 내 직장이 없고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 난 했잖아 <웃음> 누구나 결혼은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. <웃음> 그럼 오빠는 왜 나랑 결혼했는데? 얼굴이 이뻐서.